안녕하십니까 아재 tv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진짜 짧은 간략한 영상 하나를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빨리 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얼마전에 리뷰 영상을 올렸던 요그그 gsmc 에서 나오는 이 컴펜세이더 컴펜세이더 제품이 이그 gsi 논틸팅 아웃바렐이 14mm 영라사산에 양 꼽힌다는 말씀이 많아요 예 맞습니다 그냥 꼽으시면은 안 꼽혀요 안 꼽히는데 왜안 꼽히느냐 여기에 보면은 고무링이 하나 달려있어요 고무링이 이 고무링이 달려있으면은 저그 컴패세이드가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자요 고무 보이시나요 요 지금 어두워서 요 고무링을 요 고무링을 빼주셔야 돼요 요 앞쪽에 이 고무링을 빼주시고 요거를 장착을 하면은 요렇게 들어갑니다 들어가는데 아마 이게 조금 애매해요. 요 아웃발 바 끝단에 이 육각나사가 이렇게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요 상태에서 살짝 공간을 띄우고 요거를 요렇게 쪼으시면 돼요. 요렇게 쪼으면은 자 요런 식으로 그 에어소프트 건에 정확하게 장착이 됩니다. 그리고 작동을 한번 시켜보면은 예. 네. 어, 크게 문제 없이 작동이 됩니다. 예, 네, 작동이 되고, 세게 쪼고 나서는 락타이트를 살짝 바르게 되면은 크게 문제 없이, 어, 동작을 한다는 거, 그거를 참고 영상으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찍었습니다. 꼭이 오링, 여기 달려있는 이 오링을 꼭 빼고 장착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 오링 꼽혀 있으면 이거 절대 안 들어갑니다. 예, 그래서 음 개인적으로 댓글도 달아주신 분들도 있고 쪽지나 뭐 이런 얘기를 해주신 분이 있어서 제가 이렇게 어 피드백 영상을 급하게 하나 올리게 됐습니다. 그럼 이만 사라지도록 하겠습니다.